자도도야 존도야. 존도야. 존도야. 존도도야존도도야깨도야 존도야. 존도야. 존도야. 존도야. 존도야. 존도야. 존도야. 존도야. 존도야. 존도야. 존도 조게운명을 바꾸고, 열받! 열 살리는 기, 갈매 산책, 아내 힐리이야처 어두운 세계에 맞춰 보자. 아내, 기어선거 복음의 나팔 복음의 나팔 불며 주영만 크게 외쳐 주영만 크게 외치자 아멘 깨어라 성도여 부흥이 바르친다 믿음에도 주의 피이리자 아멘 그것만이 비쪽에 운영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길 갈대쌀 갈대산책 나를 흘린 이야처럼 어둠의 세계 에맞찬가지자 깨어라, 깨어라 손도요 깨어라 손도요 기름을 준비해 기름을 준비하린잔치문 열려 어린잔치문이열 성도 예복을 준비해! 첫사랑 믿음 다시 살려! 다시 살리자! 그것만이! 그것만이! 적 개불명을 낳고! 열방 열방! 살려야 돼, 살려야 돼! 살려야 돼 신차 기도하여 아멘 아멘 개여라 성도여 승리의 하늘의 군대 누가 맡으려 아멘 할렐루야 민족의 흑독을 받고 열방을 살리는 길살리길 갈매산 제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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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수도 끄지보다는 사랑의 불꽃이 아, 네. 가자 성도여 여기 잠을 열고 주와에두 손을 들자 깨어라 성도여 깨어라 송. 도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성령의 변경을 불러 춤추며 찬양해 그건만이이 조개 운명을 바꾸고 연박잘리는길 갈매산채 나의 헬리야처럼어두의 세계에 맞닥뜨자 아멘 기여라 성도여. 복음의 나팔 복음의 나팔 불 주연만 크게 외쳐 주 크게 외쳐 아멘 깨어나서 도여 무음이 밝힌다 믿음의 고추를 높이 올리자 아멘 그것많이 이쪽에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길 달며 서가갈대 산책 나를 흘린 이었줘 어두운 세계에 맞춰두자 깨어나 손도요 깨어나 손도요. 손도요. 손도요 기름을 준비해 기린잔치문 열려 린치문이열 성도 예복을 준비해 첫사랑 믿음 다시 살려 다시 살리자 그것만이 그것만이 민족의 운명을 받고 열방 열방 살려야 돼 살려야 돼, 살려야 돼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이 곧 오신다 정신 차려 기도하여 아멘 아멘 계열한 성도여 승리의 기파들자 하늘의 끝에 누가 막으랴 아멘 네, 할렐루야 그 민족의 흑독을 받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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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해 있고 어떤 배도 타협하지 않는 거야 도대체 얼마나 살려고 타협을 합니까 살만큼 살았잖아 나이깨나 먹었잖아 돈깨나 보셨죠 책끼나 읽었습니까 도대체 뭐가 부족합니까 같이 전에 먹어봤잖아 오징어 볶음도 먹어봤고 도대체 뭘더 먹으려고 에? 옆사람한테 타협하지 말자고 얘기해 죽더라도 타협하면 안돼 이게 홍수도 끄지보다는 사랑의 불꽃이오 가자 성도야여게잘을 열고 주 앞에 두 손을 도 깨어라 성도야 열어라, 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성령, 용적, 늘 좋아. 춤추며 찬양해. 그것만이 이 존께 훈명을 바꾸고. 열받. 살리는 길. 갈매 산책, 아내의 리야처럼 어의 세계에 맞자 아멘 깨어라 성여 보금의 나팔, 나팔 주영광 크게 외쳐 아멘 깨어라 성도여 이바다믿음 이쪽에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길갈배어 갈배 산책 나를 흘린 이었도럼 어둠의 세계에 맞춰자 깨어라 손도요 깨어라 손 기름을 준비해 여름을 준비린잔치문 열려 호린잔치 문이 열린다 여라 성도 예복을 준비해 여라 성도여 예복을 준비하라 첫사랑 믿음 다시 살려 다시 살리자 그것만이 그것만이 민족의 운명을 받고 열밤 열밤 열밤 살려야 돼, 살려야 돼! 깨어 성도요! 깨어도 주님이 고독신다 주님이 고신다 정신 차려 기도하여 아멘, 아멘! 개여라 성도요 승리해 깊은 자 하늘의 군대 누가 막으냐 아멘 할렐루야 민족의 흑독을 받고 열방을 살리는 길살리는길갈매산체다갈매산체다내 헬리야처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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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부의 모습이 용사의 모습입니다. 깃발든 용사. 에딩드레스를 입었는데 군화를 신었어요. 용사인데 신부야. 신부인데 용사야. 진료에 목숨을 걸어버려.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해 있고. 어떤 배도 타협하지 않는 거야. 도대체 얼마나 살라고 타협을 합니까? 살 만큼 살았잖아. 나이 깨나 먹었잖아. 돈 깨나 버셨죠? 책계나 읽었습니까? 도대체 뭐가 부족합니까? 같이 전에 먹어봤잖아. <웃음> 오징어 먹음도 먹어봤고. 도대체 뭘더 먹으려고. 에? 옆 사람한테 타협하지 말자고 얘기해. 죽더라도 타협하면 안 돼. 이게 홍수도 끄지보다는 사랑의 불꽃이야. 성도야 존버야. 존버야. 존주야존두야 존버야. 깨버라 존버야. 깨야 존버야. 존버야. 존버야. 존버야. 존버야. 존버야. 존버을 존버야. 존버야. 존버그 존버야. 이버야 존버야. 바꾸고 열방 살리는 길 갈매 산채 아네 헬이야처럼 세계에 아멘 기념한 성도보의 나팔, 나팔 주 크게 외쳐 아멘 깨어나서 꼬여 물이 파도친다 믿음에고추로 피울 자 아멘 그건많이비쪽에군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뒤달려어 갈대산 책나에 흘린 이었처 어둠의 세계에 맞설자. 깨어라 성도요 깨어라 성도, 요 기름을 준비해. 기름을 준비하라. 어린잔치문열려어린잔치 어린 문이 열린다. 깨어라 성도, 예복을 준비해. 깨어라 성도요 예복을 준비하라. 첫사랑 믿음 다시 살려. 첫사랑 믿음 다시 살자. 리 그것만이 많이 빛 좋게 운명을 바고 열방열방 살려야 돼 살려야 돼 아! 신차 기도하여 아멘 아멘 개연아 성도여 승리의 자 하늘의 꿈에 누가 맞으랴 아멘 할렐루야 민족의 흑독을 받고 열받을 살리는 길살리길 갈매산 제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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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만큼 살았잖아. 아, 예. 나이깨나 먹었잖아. 아, 예. 돈깨나 보셨죠? 책깨나 아, 예. 읽었습니까? 아, 예. 도대체 뭐가 부족합니까? 같이 전에 먹어봤잖아. 아, 예. 오징어 먹음도 먹어봤고 아, 예. 도대체 뭘더 먹으려고? 에? 아, 예. 에? 옆 사람한테 타협하지 말자고 얘기해. 아, 예. 죽더라도 타협하면 안 돼. 아, 예. 이게... 홍수도 끄지보다는 사랑의 불꽃이. 아, 네. 가자 송도여 세계 찬을 열고 주와 함소들도 깨어라 성도야 깨어라 송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송도여 송도여 송도여 송도여 그것만이 이 족의 운명을 바꾸고 열방 연방! 살리는 길갈매산체반내 헬리아처럼 어두의 세계에 맞춰들자 아멘 소리 복음의 나팔 복음의 나팔 주 영광 크게 외쳐 주 영광 크게 외치 아멘 깨어의성도요 문이 의나 친다 믿음의 도주로 피울리자 아멘 그것만이비쪽의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길갈대어 갈대 산책 나래 흘린 이었초럼 어둠의 세계 내맞찬가자 깨어라 손도요 깨어라 도 기름을 준비해 기름을 준비하라 호린잔치문 열려 호린치문이 열린다 깨어라 손도 예복을 준비해 성도여, 첫사랑 믿음 다시 살려 믿음 다시 살자 그것만이 해. 그것만이 이쪽게 운명을 받고 열방 열방 살려야 돼 살려야 돼 주님이 고도신다. 주님이 고도신다. 정신차려 기도하라. 아멘 아멘. 개요라 성도요 승리의 뒷발 들자 하늘의 군대 누가 막으랴? 아멘 할렐루야. 민족의 흑협을 받고 영광을 살리는 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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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얼마나 살라고 타협을 합니까? 아, 네. 살만큼 살았잖아. 아, 예. 나이깨나 먹었잖아. 아, 예. 돈깨나 보셨죠? 아, 예. 책깨나 읽었습니까? 아, 예. 도대체 뭐가 부족합니까? 가이 전에 먹어봤잖아. 아, 예. 오징어 먹음도 먹어봤고. 아, 예. 도대체 뭘더 먹으려고. 에? 옆 사람한테 타협하지 말자고 얘기해. 죽더라도 타입하면 안 돼. 이게 홍수도 그지보다는 사랑의 불꽃. 가자! 손보여! 목에 잠을 열고! 주와 빼두, 손을 빼자! 깨어라 손봐야! 깨어라 손!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성령 분령 불후 춤추며 찬양해 그것 만이이 저게 운명을 바꾸고 열받 살리는 길 갈매 산채 아의 헬기야처럼 모두의 세계에 맞춰 뛰자 아멘. 깨어라 성도여 복음의 나팔 복음의 나팔 불며 주영만 크게 외쳐 주영만 크게 외치며 아멘 깨어라 성도여 부흥이 파르친다 믿음의 고추로피울리자 아멘 그것만이 이쪽에 운명을 바꾸고 살리는 길 달랫어 갈대 산책 나래 리들이어처럼 어둠의 세계 내마장가자 깨어라 성도요 깨어라 성도요 기름을 준비해 기름을 준비하 어린 잔치문 열려 어린 잔지문이 열린다 깨어라 성도 예복을 준비해 첫사랑 믿음 다시 살려 믿음 다시 살리자 그것만이 그것만이 니쪽에 운명을 받고 열방열방 열밤, 열밤. 살려야 돼 살려야 돼 다시 살찌 성도야, 주님이 고도신다 정신 차려 기도하여 아멘 아멘 계열하 성도여 승리의 기빨들자 하늘의 꿈을 누가 막으랴 아멘 네, 할렐루야 민족의 흑독을 네, 받고 열방을 살리는 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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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얼마나 살라고 타협을 합니까? 아, 네. 살만큼 살았잖아. 아, 네. 나이깨나 먹었잖아. 아, 네. 돈깨나 보셨죠? 아, 네. 책깨나 읽었습니까? 아, 네. 도대체 뭐가 부족합니까? 같이 전에 먹어봤잖아. 아, 네. 오징어 볶음도 먹어봤고. 아, 네. 도대체 뭘더 먹으려고? 에? 옆 사람한테 타협하지 말자고 얘기해. 죽더라도 타입하면 안돼 네. 이게 홍수도 끄지보다는 사랑의 불꽃지 네. 가자 성도여 회계의 잠을 열고 주야에두 손을 들자 깨어라 성도야 깨어라 성도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성령의 변명을 불러 춤추며 찬양해 일어나자, 그것만이 이쪽의 운명을 바꾸고 열받 살리는 길 갈매산 제발의 헬리아처럼 어둠의 세계에 맞춰되자 깨어라 성도여, 성도여 복음의 나팔 주연 나팔 크게 외쳐 주 크게 외쳐 아멘 깨어나 성도여, 성도여 부이 바르친다 믿음의 고추로 피울리자 아멘 그것만이 이쪽에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길갈대어달대산갈대산 나를 흘린 이었처럼 어두운 세계에 맞을 들자 깨어나 손대요 깨어나 손대요 기름을 준비해 기름을 준비하라 린잔치문 열려 호린잔치문이 열 성도 예복을 준비해! 성도여! 예복을 준비하라! 첫사랑 믿음 다시 살려! 다시 살리자! 그것만이! 그것만이! 저 개불명을 낳고! 열방 열방! 살려야 돼, 살려야 돼! 주님이 고 오신다. 오신다 정신 차려 기도하여 아멘 네, 아멘 계어한 네. 성도여 승리의 기파들자 하늘의 군대 누가 막으랴 아멘 네, 할렐루야 그 민족의 국룡을 받고 열박을 살리는 길, 살리는 길, 갈매산제다 갈매산체, 박대 네 헬리야처럼 어둠의 예 세계에 앞장쓰자. 금박수로 저이경광 그로리그로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에게 신부가 됩시다고 인사하면 앉으세요. 이 가사를 제가 썼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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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사람한테 타협하지 말자고 얘기해 죽더라도 타협하면 안돼 이게 홍수도 끄지보다는 사랑의 불꽃이 가자 성도여 <목소리> 여기 잔을 열고 주와에두 손을 들자 깨워라성도야 태어나서 태어나서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열받아, 열받아, 열받아, 열받아, 열받아, 열받아, 열열받열받살열는길 갈매 산채 아 열받아, 아 어둠의 세계에 맞 n 되자 아멘 깨어라 n 도 m 보 n 의 m 팔 n Amen. Amen. Amen. Amen. Amen. a m 이 쪽에 개대을바바꾸열열을을 살리는 대 군대 군래산대 군대 군대 군대 군대 어둠의 대군내 군대 군대 군대 군대 도대 군대 군대 군대 군기 군대 준비해 어린 잔치 문 열려 어린 잔치 문이 열린다 성도 준비해. 깨어라 성도여 예복을 준비하라 첫사랑 믿음 다시 살려 사랑 믿음 다시 살리자 그것만이 그것만이 믿 좋게 분명을 받고 열방 열방 살려야 돼 살려야 돼 신찬 기도하여 아멘 아멘 개연아 성도며 승리의 발들자 하늘의 군에 누가 막으며 아멘 할렐루야 민족의 흑독을 받고 열방을 살리는 길 살리는 길갈매산 제가 갈래 산책 다대 헬리야처럼 어둠의 세계 내 예, 앞장 쓰자 금 박수로 주님 경광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에게 심부가 됩시다고 인사하면 앉으세요 이 가사를 제가 썼어요 제가 쓴 가사예요 이 찬양으로 제가 깨우려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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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수도 끄지보다는 사랑의 불꽃이예요 아, 네. 가자! 성도여 회개의 창을 열고 주 앞에 두 손을 대자 깨어라 성도야 깨어라 성도여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성령의 병력을 끌고 춤추며 찬양해 그것만이 족의 운명을 바꾸고 열방 연방! 살리는 길갈매 산채 아멘 헬리아처럼 어의 세계에 맞춰되자 아멘 기원성도로 보금의 나팔, 고금의 나팔 주연만 크게 외쳐 주멘 깨어나 서도여부이바구다 믿음에도 주의 높이 리자 그것만이 비쪽에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길, 할렐어야가요 산책, 나대 훈련이었죠. 어둠의 세계에 나타들자. 깨어나손도요깨어났손도요 깨어나 기름을 준비해. 기름을 준비하라. 린다치문열요린치문이 성도 예복을 준비해! 첫사랑 믿음 다시 살려! 다시 살리자! 그것만이! 그것만이! 저게문명을 네 받고 열방 열방! 살려야 돼, 살려야 돼!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이 곧 오신다 정신 차려 기도하여 아멘 아멘 개어라 성도여 의 하늘의 금세 누가 막으랴 아멘 할렐루야 민족의 운벽을 받고 열방을 살리는 길 살리기 갈매산채다 갈매산채다 내헬이야처럼 네 어둠의 예 세계에 앞장설자금 박수로 주님 경광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에게 신부가 됩시다고 인사하면 앉으세요 이 가사를 제가 썼어요 제가 쓴가사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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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더라도 타입하면 안 돼. 아, 네. 이게 홍수도 끄지보다는 사랑의 불꽃. 이 아, 네. 가자! 송도여, 여기에 잠을 백에 열고, 주 앞에 두. 두 손을 두자. 어라 송도야! 일어라 송도.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성령의 운명을 불러 춤추며 찬양해 그것만이 이 족의 운명을 바꾸고 열받 살리는 길 갈래산채 아멘 헬리야처럼 어둠의 세계에 맞춰되자 아멘 깨어나 성도여 복음의 나팔 복음의 나팔 불며 주영광 크게 외쳐 주 크게 외치 아멘 깨어나 성도여 무이파도친다 믿음의 고추를 높울리자 아멘 그거많이 이쪽에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길 갈래쌍 갈래 산책 나래 흔들리어처 어둠의 세계 에 맞춰 가자 깨어라 성도요 깨어라 성도요 기름을 준비해 기름을 준비하라 호린잔치문 열려 호린잔치문이 열린다 깨어라 성도 예복을 준비해 성도여, 준비하라. 첫사랑 믿음 다시 살려 믿음 다시 살리자 그것만이 그것만이 저게 운명을 받고 열방 열방 살려야 돼 살려야 돼 다시 살 주님이 고통신다. 주님이 고통신다. 정신차려 기도하여라. 기도하여. 아멘, 아멘. 개어라 성도여 승리의 기쁨을 자 하늘의 꿈대 누가 막으랴? 아멘, 할렐루야. 그 민족의 흑독을 받고 열박을 살리는 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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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얼마나 살라고 타협을 합니까? 아, 네. 살만큼 살았잖아. 아, 예. 나이깨나 먹었잖아. 아, 예. 돈깨나 보셨죠? 아, 예. 새끼나 읽었습니까? 아, 예. 도대체 뭐가 부족합니까? 같이 전에 먹어봤잖아. 아, 예. 오징어 볶음도 먹어봤고. 아, 예. 도대체 뭘더 먹으려고? 에? 옆 사람한테 타협하지 말자고 얘기해. 죽더라도 타입하면 안 돼. 네. 이게 홍수도 끄지보다는 사랑의 불꽃. 네. 가자! 송도여, 여기에 잠을 열고, 주 앞에 두 손을 두자. 열어라, 송도야! 열어라, 송도.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성령의 영역을 구 춤추며 찬양해 그것만이 이족 운명을 바꾸고 열방 살리는 길갈매산채아네헬리야처럼어두의 세계에 맞춰되자 아멘 깨어라 성도여복음영 나팔 복음도 나팔 도영송영만 크게 외도영영 송도영. 도영도영 송도영. 도영도영 송도영. 송도영. 송도영. 송도영. 송도영. 아도영송 열방을 살리는 길갈대어갈대산갈 나를 흔들리어처럼 어둠의 세계에 맞춰들자 깨어라 손도요 깨어라 손요 기름을 준비해 기름을 준비하라 어린잔치문 열려 성도 예복을 준비해! 예을 준비하라. 첫사랑 믿음 다시 살려. 다시 살리자. 그것만이. 그것만이. 저깨부능명을 맡고 열방 열방 살려야 돼, 살려야 돼. 당신 사진. 기도하여라 아멘 아멘 개여라 성도여 승리기발자 하늘의 군대 누가 막으랴 아멘 할렐루야 민족의 흑독을 받고 열방을 살리는 길살리길 갈매산 제다. 갈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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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수도 끄지보다는 사랑의 불꽃이 아, 네. 가자 성도여 여기 잠을 열고 주 앞에 두 손을 들자 깨어라 송도야 깨어라 성도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성령의 병력을 끌고 춤추며 찬양해 천만이 이 조개 훈명을 바꾸고 열받 살는길 갈매산채 나네 헨이야처럼어두내 세계에 맞춰들자 아멘 기도하겠습 보금의 나팔, 보의 나팔을 면, 주영만 크게 외쳐, 주영 크게 외치 아멘! 깨어났선도여 부흥이 파묻다 믿음의 도층 높이 올리자. 아멘! 그것만이 이 적의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길 달며 어아갈대 산책 나를 이들려대 어둠의 세계 에맞닥가자 깨어라, 깨어라 손도요 깨어라 손도요 기름을 준비해 기름을 준비하라 린땅치문 어린 열려 어린땅치문이 열린다 깨어라 도 예복을 첫사랑 믿음 다시 살려 다시 살리자 그것만이 그것만이 믿. 좋게 분명을 받고 열방 열방 살려야 돼 살려야 돼 성도여 주님이 고도신다 주님이 고도신다 정신 차잘기도하여 아멘 아멘 개요나 성도여 승리의 기법 중장 하늘의 꿈에 누가 막으랴 아멘 할렐루야 눈이 민족의 흑독을 받고 열박을 살리는 눈이 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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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더라도 타입하면 안돼 네. 이게 홍수도 끄지보다는 사랑의 불거지 네. 가자 손도여 회계의 창 열고 주 앞에 두 손을 두자 깨어라 성도야 깨어라 손도여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성령의 정명을불 춤추며 찬양해 그것만이 이 족의 운명을 바꾸고 연방을 살리는 갈매산채 아래 헬리야처럼어두의 세계에 맞춰되자 아멘 깨어라 성도의 복음의 나도의나도야 송도야. 주도야 크게 외쳐 도야 송도야. 송도멘 송도야. 송도도야 송도야. 살리는 길갈래서갈래산책 나래 흘린 이었처오 어두운 세계에 맞춰두자 깨어라손도여깨어라손도여 기름을 준비해 기름을 준비하라 호린잔치문 열려 호린잔치문이 열 성도 예복을 준비해 성도여 준비하라 첫사랑 믿음 다시 살려 다시 살리자 그것만이 해 그것만이 족게분명을 네 받고 그 열방, 열방 열방 살려야 돼 살려야 돼 당신 사지 주님이 고 오신다 주님이 정신 차려 기도하여 아멘 아멘 개열하여 성도여 승리의 기파들자 하늘의 군대 누가 막으랴 아멘 할렐루야 민족의 흑독을 받고 열방을 살리는 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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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얼마나 살라고 타협을 합니까? 아, 네. 살 만큼 살았잖아. 아, 예. 나이 깨나 먹었잖아. 아, 예. 돈 깨나 보셨죠? 새끼나 아, 예. 읽었습니까? 아, 예. 도대체 뭐가 부족합니까? 같이 전에 먹어봤잖아. 아, 예. 오징어 볶음도 먹어봤고. 도대체 뭘더 먹으려고? 에! 옆 사람한테 타협하지 말자고 얘기. 죽더라도 타입하면안돼 이게 홍수 도그지 보다는 사랑의 불꽃이 가자 송도여 여기에 잠을 열고 주 앞에 두 손을 들자 깨어라 송도야 깨어라 송도여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성령의 운명을 불 춤추며 찬양해 하자, 그것만이 이 족의 운명을 바꾸고 열방 살리는 길 갈매산 채 아래 헬리아처럼 어둠의 세계에 맞춰 되자 깨어나 성도여 복음의 나팔 복음의 나팔 울며 주영만 크게 외쳐 주영만 크게 외쳐 치 아멘 깨어나 성도여, 깨어나 성도여 깨어나 문이 바르친다 믿음의 고추로피울리자 아멘 그거만이 빛속에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길 달며 어달갈 산책 나를 흘린 이었죠 어둠의 세계 내맞찬들자 깨어라 손도요 깨어라 손 기름을 준비해 기름을 준비하라 린잔치문 열려 린잔치분열 성도 예복을 준비해 성도여, 준비하라. 첫사랑 믿음 다시 살려 다시 살리자 그것만이 그것만이 저족게명을받고 열방 열방 살려야 돼 살려야 돼 주님이 고도신다. 고도신다. 정신차려 기도하여 아멘 네, 아멘. 개어라 네. 성도여. 성도여, 승리의 기 하늘의 구세 누가 막으랴? 아멘 네. 할렐루야. 민족의 후보을 받고. 열방을 살리는 길 살리는 길갈매산체다갈매산체다대 헬리야처럼 어둠의 세계에 내 앞장 쓰자 금 박수로 주일 경광 그로리 그로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에게 신부가 됩시다고 인사하면 앉으세요 이 가사를 제가 썼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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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해 있고 네. 어떤 배도 타협하지 않는 거야 네. 도대체 얼마나 살려고 타협을 합니까 아, 네. 살만큼 살았잖아 아, 네. 나이깨나 먹었잖아 아, 네. 돈깨나 보셨죠 아, 네. 새끼나 읽었습니까 아, 네. 도대체 뭐가 부족합니까 같이 전에 먹어봤잖아 아, 네. 오징어 먹음도 먹어봤고 아, 네. 도대체 뭘더 먹으려고 에 옆 사람한테 타협하지 말자고 얘기해. 죽더라도 타협하면 안 돼. 이게 홍수도 끄지보다는 사랑의 불꽃이